필러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필러 부작용을 열심히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고익수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필러에 대한 그릇된 오해들을 풀어보는 시간 중에 마지막 시간으로 필러 시술 후에 6개월 이내에는 또 필러 시술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얘기를 그분이 왜 썼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음뭐 같은 부분 같은 부위라면 어느 정도 얘기는 됩니다 팔자를 놓고 다른 종류의 필러로 다른 시술법으로 넣었다 뭐 그러면은 뭐 얘기는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필러시술 후에 6개월 지난 이내에는 필러시술 하지 마라 이거는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을 세워 드리면 6개월 안에 시술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같은 종류의 필러로 같은 시술법을 하시는 원장님이 정상적으로 시술하신다면 뭐 코를 뿌테코를 시술했는데 어난 팔자를 좀 넣고 싶어요 그런데 못 넣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를 해서 좋아지신 분이 다른 거를 해서 더 좋아지고 싶은 건 당연한 욕구고요 그렇지만 무리한 시술만 아니라면 저는 이런 얘기는 틀린 거라고 봅니다 다만 같은 부분에 다른 필러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시술하는 것만 아니라면 이런 얘기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 시술하십시오